지방에서 1 9 9 2 가구 19개 단지 가입주를 앞두고 있다. 수도권은 경기 3,170 가구와 인천 2,707 가구에서 입주 물량이 각각 58%, 65% 줄어든다. 지방은 2018에서 2020년 활발하게 분양했던 당시 사업장들의 입주 시기가 도래하며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. 대구 3,883 가구가 가장 많고 전북 2,305 가구 이 뒤를 잇는다.